지금 드레스 셀레카로 로즈로 사 왔어요 근데 부산에서 원래 혼자 올려 했는데 범이랑 어머니 아버님도 같이 와주시고 그 이거 메이크업 오늘 함경식에서 받았거든요? 착용해 너무 예쁘죠? 근데 이사님도 같이 어. 와주셨어요 친해져서 <웃음> 안녕 메이크업을 아까 못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번에 두 번째 받아보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취향을 조금 더 반영해서 좀 맞춰보면서 하니까 두 번째 때더 만족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에 메이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좀 한두 번 계속 받아보면서 본식 때 최종을 딱 내면은 메이크업이 훨씬 더 결과물이 만족이 될것 같아서 친구님들다 이렇게 뭔가 계속 맞춰보면서 했으면 좋겠어. 전보다 훨씬 맘에도 그래서 지금 드레스 입어볼건데 제가 입어보고 싶은 게좀 많아가지고 <웃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 예쁘죠? <웃음> 우리 아버님 너무 멋있죠? <웃음> 이거는 그냥 범이가 찍어줄까? 범이가 맞춰서 해렇게 이제 들어가 이런 신부님 <목소리도> 만나기가 힘드니까 제가도 잘 살고 잘어 신발 신을 거 같아. 어, 안 그래도 파르키 받잖아. 진짜요? 아니, 어, 이것도 자랑해야 되 이런 것도 자랑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것도 <목소리도> 이거는 언박싱은 나중에 하고 친한 언니가 선물해 줘 가지고 구두 그레스 입어 볼때꼭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갔어.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예쁘다 <웃음> 어떡해 Billie 이게 없어. 이게 이쁜데 입으려고 봤었던 와,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 잘. <웃음> 너무 예쁘다 <bush> 진짜? <웃음> 아이돌 같아 이쁘게 보어이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웃음> 아니 너무 예쁘다 <웃음> 너무 예쁘 <웃음> 꼬마가 드레스 <웃음> <웃음> <웃음> 어머니 눈물 날려 어, 어, 어. 진짜요? 안 돼! 이도 싱그럽고 피워한 친구 보셨어요 응. 어머니? 아, 너무 예쁘고 <웃음> 아에들어 벌써 맘에 들면 안 되는데 <웃음> 오, <예쁘다. 웃음> 우리 테라스 쪽에 한번 <웃음> 네! 네! 어머니가 요어머 진짜 <웃음> <너무> 예뻐 <예쁘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롱롱사 <롱듬루가> 최고다 <웃음> <웃음> 아버님 최고! <웃음>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어, 찍었어요. 바람도 마침 딱 불어주고. <웃음> 아, 이런 거 <웃음> 어. 나중에 다 드릴게요. <웃음>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세요? <웃음> 우리 언장이 원래 이런 거 진짜 <웃음> 잘 찍어요. <웃음> 아, 저 너무 설레는데 어떡하지? <웃음> 어떡해? 어무 예뻐. 지나 나가도 되게나가나가지 나가도 되지. 어지 나가도 지나가지 나가도 되지. 나가도 되지. 나가가지가지 나가도 가 원래는 제가 이부 드레스로 하고 싶었거든요 왜, 왜 쳐다봐? 응. 너무 예뻐서? 응브부 드레스로 하고 싶었던 건데도 너무 예뻐서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을까요? 어, 네. 앉을까요?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너무 네. 예쁘다 어, 어, 네. 네. 네. 어, 어, 그러면 우리 촬영 때 어머니 것도 하나 정도만 대여해 드릴까요? 어? 중에 그러니까 아, 네. 5월에? 아 <웃음> 어, 그러니까 너무 드레스 같은 거 말고 어, 캐주얼하게 어, 찍으셔도 너무 예요너 좋아요. 이거 헤어 장식 한번 하면 어여울을까요 음. 어, 귀어 바꿔 주세요. 어머님 우시면 안 돼요. 어, 머셔세요 네. <웃음> 아, 우시면 안 돼요. 음. 예쁜 얼굴에도 때. 음, 한번 말아 볼게요. <웃음> 어. 어떻게 어떻게? 가면 그러시면 축사시킬 거예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우리 어머님만 감수성 풍부하시네. 아버님도 생각보다 여리세요 <웃음> 어, 아버님도 <웃음> 딸처럼 딸 친정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웃음> 아, 원래 친정아버님이 못 쳐다보거든요 딸 이렇게 예쁜 거를 슬퍼하셔서 <웃음> 음음음 이런 어린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 <웃음> 드레스가 제 이제 원픽이었거든요 음 원래 이음 스퀘어 음 라인이랑 음음 팔쪽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목소리가> 스퀘어에도 보면 보석도 <목소리가> 한 여섯 가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면. 꽃 모양? 어, 이렇게 살짝 숙여서 보시면. 꽃 모양, 이렇게 썰기, <목소리가> 이렇게 아홉 가지 진주, 단수 <Cordomeram> 진주까지 아홉 가지 보석으로 <목소리가> <교육> 되어있어요. 소중이들 다 이거 하면 좋겠다. 베이드. Hey, hey, 예뻐. 너무 예뻐서. 다시 나왔을까? 네, 여기 페라스 씬 찍었을까요? 완전 반짝반짝해이요 오, 실물 음. 보니까 더 예뻐. <웃음> 엄마 핸드폰 이렇게 뭔지 알지? 위에서 아래로. 어. 드레스 이렇게 퍼지게 찍는. 역시 넌내 남자친구야. <웃음> 저거 한번보요 신이 도와주고 있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세요?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이거 이제 골라줘야지 구독자분들이. <웃음>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 응, <웃음> 음, 답은 정해져 있어. <웃음> 오늘 내일도 딱요톤 하고 와가지고 잘 어울려. <웃음> 너무 예쁘죠. <웃음> 한테꽃 장식하는 것 같아.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리액션 엄청 늘었다, 허비! 그러니까. 아. <웃음>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약간 느낌 보려고 입으로 온 건데 어떡해. 어머니 오셨대요. <웃음> 아니 이게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본식 때더 예쁜 걸 어떻게 골라요? 이거는 지금 이 번만 보는 건데도 아무 것도 못 고르겠어. 너무 예뻐. <웃음> <웃음>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떡어어어어어어 <웃음> o <laughs> h 와! 남편이 너무 리액션이 기계 같아요. 저것좀 <웃음> 다르다 아, 이거는. 어. 이거로는 입부 이런 느낌으로도. 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여기 음. 색깔이 카네이션 잘안 담겨. 이렇게 가까이. 근데 스킨 컬러랑 너무 잘 네. 어울리는데요. 오 피부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이 네. 어. 얼굴 되게 예쁘게 나왔습 어. 어. 이부터 이거 이겠다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어. 예쁘다. Okay. <laughs> 저 나왔어요 너무네 이게 너무 예쁘다 도래쓰거 <봤비> 이거를 <봤비> 아, 너무 사랑스러워 네, 너무 좋아요전 사랑스러운 게 좋은가 봐요 여기가 더 그림자가 안 생겨서 어떡해 엄청 가볍고 음. 엄청 좋네요. 다 어울려 지금 로즈로사가 다 예뻐서 오부해야 음. 되겠다. 그렇죠. 음. 어떻게 음. 결혼식 세번 할래요. 음. <웃음> 남자는 똑같이 하고. 모자를 음. 끌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음. 오늘 진짜 너무 다 예쁜데 음. 헤어랑 메이크업도 음. 너무 찰떡이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딱 제가 원했던 게막 아이돌 시상식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딱그 느낌으로 해주셔가지고 음, 너무 예쁘다. 음. 이거 엄청 편해요. 어, 이렇게 해야지 얼굴이 자, 더 작아 보이실 것 같아서. 와 리본 너무 예뻐. 음. 너무 예뻐. 이거 음. 너무 근데 너무 예뻤어요. 음. 이 실루엣이. 음. 이거는 뭔가 막 셀프웨딩 음. 하거나 그런 걸할때 이거를 메인으로 해도 너무 예쁠것 같은데. 얘가 너무 예뻤어가지고. 음. 아우, 이뻐, 이뻐. 음. 음. 음. 아! 아! 저잘 찍었어요. 네! 스튜디오 때도 아! 더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음. 너무 좋아. 다 좋은, 너다 너무 잘 찍었어. 음. 어떡해. 힘드셨죠? 기대. 아니, 아니. 재밌었어. 음, 진짜요 음, 음, 음. <웃음> 아버님이 찍어주신 게... 너무... 너무 음. 포드 <웃음> 어, <웃음> 어머님도 세신 분. 어머님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 헤매 받으러 간 김에 어머님도 같이 해드렸는데 너무... 어머님 너무 부끄러워하시네. <웃음> 아니 진짜 어머님 진짜 소녀 같아요. 진짜 안에서 이모님이 어머님이 언니라고 해도 믿겠다고. 그러셨겠어왜 아, 아, 자꾸 피하네요? 꼬박아주 자리 앉식장에 가서 그런 것같아괜 음. 재밌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계속 계속 어머님이랑 음. 아버님 모시고 와요. 그쵸. 근데 저 저희는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와 주셔서 감사한 건데. 올만 음, 오는 그래. 것보다 저도 훨씬 재밌어요 근데 괜히 기다리실까 봐. 두 개가 같이 썰설설설. 아맞아 그리고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럼요, 저도, 완전 내 네, 편이 네. 있고. 그래서 또 아빠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아기도 맞아, 빨리 낳고그 그러고 싶어요. 그 어떤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맞아, 하지만 내 방파제들이 이렇 맞아요. 음, 혼자보다 훨씬 낫잖아. 맞아요. 든든한. 저희 신랑은, 소윤님 네, 네, 네. 신랑님처럼, 남자친구 네. 분처럼 젊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저희 기복심한 아, 사람이더잘 어. 맞는 것 어, 같아. 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머님이랑만 놀다가, <웃음> 집에 가면 또 조용한 분위기 또 덕분에 막말안 아, 하고, 어. 아버님도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웃음> 아버님도 엄청 재치있으셔가지고 음.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같이 놀러 아버님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웃음> 몸매가 정말 중년의 몸매가 아니세요, 아버님. 나름 스킨이 <웃음> 있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왕년에는 막 진짜 동그룹 하면서 다녔을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아버님도 골프치시거든요. 근이 네. 라인이 진짜 음. 엄청 멋있으세요. <웃음> <웃음> 아버님 부끄러우신걸 <웃음> 아 어떡해 어,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진짜? 카메라 앞이라서 뽀뽀해줘 카메라 앞이라서 뽀뽀해줘